아기자기한 스톱모션 촬영을 통해 영화판에 첫발을 내딛었던 거대 괴수 장르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미니어처와 고무스투 액션으로 대변되는 일본식 괴수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게 되고 현재는 CG와 애니메트로닉스의 힘을 빌어 더욱더 사실적이고 스펙타클한 연출을 자랑하는 하나의 인기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록 손에 꼽을 만큼 그 수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무려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역대 괴수 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한 소개보다는 괴수 자체에 초점을 맞춰볼 예정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빠쳤네. 첫 번째는 이순재 선생님의 꽃보다 아름다운 리즈 시절을 감상하실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괴수 영화죠. 대한민국 SF 장르의 신기원을 열어제꼈던 어린이 간식의 대명사 김기덕 감독의 1967년작 대괴수 용가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비행사였던 우리들의 야동순재 유광남씨는 어느 날 중동지역에서 핵실험이 벌어지게 되자 이를 감시하기 위해 무려 신혼 첫날 밤에 호출을 당하고 맙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충분히 재난 영화죠. 어쨌든 이 핵실험의 여파로 인해 지하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괴수 용가리가 깨어나고 마는데요. 저 멀리 중동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 굳이 먼 길을 돌고 돌아 한국 땅에 발을 들이게 된 용가리는 등장과 동시에 판문점을 때려부수며 대괴수의 출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서울 쪽으로 진격을 개시하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박살내기 시작하는데요. 오뚝한 콧나류의 고혹적인 뿔의 자태 마주치는 순간 빨려들 것만 같은 몽환적인 눈빛과 보는 사람마저 들썩거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춤선은 물론 입에서는 뜨거운 화염이 거침없이 콸콸콸 뿔에서는 강력한 레이저가 날카롭게 슝슝슝 마치 24개월 무이자 할부처럼 파괴력이 넘치던 용가리는 시종일관 신박한 재롱을 떨어대며 무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울 한복판이 거대 괴수로 인해 초토화되는 장면은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이 영화에서만 볼수 있는 매우 레어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는 심영래 감독에 의해 이름만 같은 CG 괴수로 리메이크 되는가 하면 퍼시픽님의 카이주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한국 고유의 괴수로서 당당히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비록 당시로서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카메라 제작진의 힘을 빌리긴 했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모습으로 리메이크해 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담아봅니다. s i we found this man 3 miles from the earthquake c e t e Look, please. 하루살이 아니고요 처가살이 아닙니다 떡볶이의 라면사리 이뭔 개소리야 다음은 한국 고전설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괴수이자 민심을 대변하는 전란시대의 영웅이었죠 술를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전설 속의 괴수 불가살입니다 도대체 그 불가살인지 뭔지 하는 괴물놈은 먹으면 먹을수록 거만지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때는 바야흐로 고려 말기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인해 온갖 수탈을 당하던 농민들은 결국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탑쇠라는 대장장이를 영입 마을의 농기구를 빼앗아 무기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차마 농민들을 배신할 수 없었던 탁쇠는 이를 거부한 뒤 그만 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 바바를 뭉쳐 작은 괴수의 형상을 만든 뒤옥 중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탁쇠의 딸인 아미에게로 넘어가게 된 괴수 인형은 우연히 아미의 피를 흡수하게 된뒤 그래 이 라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 쇠를 먹고 사는 전설 속의 괴수인 불가사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무척이나 신비한 t v 하면서도 서프라이즈했던 아미는 급기야 불가사리에게 이런 애칭까지 붙여주며 귀염둥이야! 귀염둥이야! 자신의 반려 괴수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하긴 괴수만한 반려동물이 없긴 하죠. 어쨌든 아미의 지극정성 보살핌으로 인해 마을의 쇳덩어리들을 모쪼리 먹어치워버린 불가사리는 곧 본격적으로 성장판을 열어제끼며 거대 괴수로 성장, 농민들과 함께 반란군의 선봉대가 되어 조정에 맞서게 되는데요. 강철같은 피부로 만들어진 자연산 베리어를 장착하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거침없는 닭돌을 시전, 조정의 군사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리며 가열찬 활약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먹고 악몽과 사기를 쫓는다는 상상 속의 동물로서 재난이나 재앙이 아닌 인류의 수호자로 그려졌던 한국의 불가사리 그 이름에는 절대로 죽일 수 없는 불사의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어느 시대에나 있을 법한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성난 민심 그 자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 작품은 고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납북되었을때 만들었던 북한 제작 영화로서 국내 최초의 괴수 영화였던 동명의 1962년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시대극과 괴수물의 조합,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신선한 설정이고요 무려 1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한 전쟁씬과 고지라 제작진이 만들어낸 고퀄의 특수효과 등 영화 곳곳에서 뜻밖의 재미와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괴수영화 장르의 팬이라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여 한강 고수부지를 접수!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던 물고기와 양서류의 본격 콜라보레이션 생명체였죠. 다음은 대한민국 괴수 영화 장르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시대의 명작 봉준호 감독의 괴물입니다. 오징어 굽기 딱 좋은 날씨였던 어느 화창한 오후. 한강 다리 밑에 아슬아슬한 자태로 매달려 있는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발견됩니다. 이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리게 되자 물속으로 수줍게 사라져버리는 괴물. 하지만 이는 곧 벌어질 대학살극을 위한 괴물의 눈속임에 불과했으니 곧 평화롭던 한강 고수부지는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죄다 사열동대로 해쳐 모이라며 닥치는 대로 오장육부를 해쳐 모으는 미지의 괴물 사실 이 친구는 6년 전미 8군 용산기지 내에서 무단으로 방류된 포름 알데이드로 인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설정인데요 그 혼란스러운 태생만큼이나 괴랄하기 짝이 없는 비주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었죠 터치를 부르는 매끈한 꿀피부와 겹겹이 쪼개지는 화려한 주둥이를 장착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절실해 보이는 무질서한 비주얼에 역동적으로 사지를 놀려대는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까지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괴물의 모습은 명실공이 한국 영화 사상 최강의 포식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특히 영화 중반부에 선보였던 섬짓한 발굴 스킬은 어두컴컴한 하수구의 비주얼과 맞물려 호럼을뺨치는 공포감을 선사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퀄리티의 괴수는 한국에서 쉽사리 만나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뭐더 이상 떠들어봤자 입만 아플 것 같으니 이쯤에서 패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여의주를 노리는 사악한 이무기가 등장. 오합지졸 괴수군단을 이끌고 무려 미국 본토를 습격하게 되는데요. 괴수 연출 하나만큼은 나름 볼만했으나 나머지 것들이 개망진창이라 저같은 덕후조차도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했던 영화. 다음은 심영래 감독의 2007년작 디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악한 이무기였던 브라키는 용이 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인 여의주를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땅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에 여의주를 품고 태어난 운명의 여인이었던 나리는 자신을 지켜주던 하람과 함께 익스트림한 자결을 선택, 브라키로부터 가까스로 여의주를 지켜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뜬금없이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하람과 나리는 다시금 불확키로부터 끈질긴 스토킹을 당하는 역같은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애초에 왜 하필 사람 몸에 여의주를 집어넣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에뭐 됐습니다. 그냥 괴수 얘기나 마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영화의 진 주인공인 브라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브라키라는 이름은 순우리말로써 몹시 야물고 안팡스러운 사람 혹은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벼드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브라키 역시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치 않는 매우 악랄하고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체적인 비주얼은 흡사 코브라를 빼다 박았으며 몸길이 200m에 몸무게는 무려 9만 0 0톤 스치기만 해도 빌딩이 박살나는 엄청난 크기와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아트록스 군단이라는 개인 부대까지 거느리고 있어 사실상 권력만 놓고 보면 역대 최강의 괴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괴수한테 딱히 권력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 해줘야겠죠? 한편 이 아트록스 군단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전투형 괴수들도 함께 포진해 있었는데요. 일단 영화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쳐주었던 볼코의 경우 거대한 날개와 4개의 다리를 가진 익룡형 괴수로서 극중에서는 아파치 헬기와의 시가전 장면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요. 육중한 몸집과 맷집을 자랑하는 포격 담당 초식괴수 투둘러 그리고 아트록스 군단의 기동을 담당하는 이족 보행괴수 샤크 등이 등장하여 이 영화의 유일무이한 볼거리를 담당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나마 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막판에는 드디어 착한 이무기인 발키르가 등장. 사라의 몸에 깃든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브라큐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국 여의주를 손에 넣은 발키르가 용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세상을 디스트로이하려던 브라큐의 야망은 산산이 재가 되어 흩어지고 맙니다. 덩달아 헐리웃을 접수하려던 심영래 감독의 야망도 산산이 재가 되어 흩어지고 말았죠. 아무튼 영화로서는 0점이지만 그 수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앞으로 속편이 나오게 될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다음엔 꼭 영화다운 영화가 나와주기를 진심을 가득 담아 끄적여 봅니다. 오마이갓! Oh 드디어 이 영화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워가 실드 불가였다면 이 영화는 그 실드를 들고 까도 매우 시원찮은 작품이었죠. 다음은 한반도 남단 칠광구 해역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영화사상 역대급 재난을 불러일으킨 영화 김지훈 감독의 2011년작 칠광구입니다. 제주도 남단 칠광구 해역 국내 유일의 석유 시추선인 이클립소호에서 어느 날 온몸이 휘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미지의 생명체가 발견됩니다 곧 새로운 자원을 발견했다며 생체 실험을 시작하게 된 시추 대원들 하지만 당연하게도 실험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로 인해 거대화된 개수가 실험실을 탈출 이클립소호의 선원들을 하나둘씩 아장내기 시작하는데요 특사 가을의 침을 뭉쳐 만든 듯 보이는 질퍽한 비주얼 엘레강스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나부끼는 촉수 나부랭이와 당초의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혼돈의 이목구비 등칠광구속 괴수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근히 귀염뽀짝했었던 유년기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당초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반응조차 되지 않는 역변의 아이콘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충격적인 비주얼에도 불구 정작 캐릭터 자체는 딱히 큰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는데요. 일단 낮짝부터 비호감이라는 원초적인 이유도 물론 빼놓을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끔찍한 연출과 산발적으로 난무하는 개드립이 훨씬 더 쇼킹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까려면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간 영원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이쯤에서 패스해야 겠네요 무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과 괴수 장르의 조합 나이스트라이 시도는 좋았습니다 물론 시도만 좋았다는 게 문제였죠. 다음은 일명 물광구라는 애칭으로 수많은 괴수 덕후들을 한 손짓게 만들었던 영화 허종호 감독의 2018년작 물괴입니다. 조선시대 중중 22년 인왕산에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괴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를 두고 지금껏 본적 없었던 뉴타입의 짐승이라 하여 사물물 괴이할 괴, 일명 물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물괴의 출현이 자신을 몰아세우기 위한 영의정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던 중종은 옛 내금위장이었던 윤겸을 소환, 물괴 수색대를 꾸려 그 정체를 파헤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버뜩 그러나 역시나 당연스럽게도 장안의 화제였던 물괴는 무려 실제로 존재하는 식인 괴수였는데요. 등장과 동시에 수색대를 박살내며 화끈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물괴의 위험 과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존재였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연산군 재위 시절 희귀동물 수집에 취미가 있었던 연산군은 궁궐 지하의 조준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희귀동물들을 사육하였습니다. 물개 역시 이 당시에 들여왔었던 동물들 중 하나로서 어릴 적 이름은 무려 초롱이였는데요.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곧 연산군의 폐위로 인해 도살 위기에 처해지게 된 초롱이는 자신을 키워주었던 노인의 도움을 받아 조준방을 탈출 이후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시신을 먹고 울개가 되었다더라 라는 설정입니다 뭔가 그럴싸하면서도 말 같지도 않은 느낌이었달까요 참고로 초롱이의 외모는 전설 속의 동물인 해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기다 역병으로 인한 돌연변이라는 기괴한 설정을 추가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꾸겨 놓고 사포로 마구 긁어놓은 것 같은 아스트라란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한테 물리면 온몸이 수포로 뒤덮인 채 사망하게 된다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 초미세먼지 같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친구 역시 영화를 잘못 만난 탓에 한국 괴수 영화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크나큰 오명을 뒤집어 쓰고야 말았습니다. 더불어 우리 해리는 초롱이의 진액을 뒤집어 썼더랬죠.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괴물 이후로 죄다 씁쓸한 얘기만 한것 같아서 왠지 멘스가 찢어지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멋진 괴수 영화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달콤살벌한 영화이야기 여기서 빠잉빠잉 빠잉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one. Ugly <놀람> <놀람> 달콤살벌한 영화이야기는